어디서 좀 놀았니? 이 씨발. 어! 됐지. 첫번째는 가장 최신작으로 상큼 오로나민하게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2018년 개봉한 영화 아인에서는 죽지 않고 끊임없이 부활하는 신인류 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극중사토는 아인을 상대로 무분별한 생체 실험을 일삼던 정부에 맞서 쿠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긴 이런 상태로 20년동안 붙들려 있었다면 뭐 저라도 들고 일어날 것 같긴 하네요. 딱한 대만 맞읍시다 에? 아무튼 사토는 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는 못했지만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 목숨을 리셋하는 이른바 무한 리필 전법을 선보이며 적들을 만신창이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아 그래서 영화는 어땠냐구요? 음... 요 코멘트 하겠습니다. 무한리필 얘기를 하다보니 이분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다음은 얼마전 2편 개봉으로 극장가를 신나게 쫑을딱거리고 계신 무한리필의 원조 데드풀입니다. <목소리> 힐링 팩터라는 특수한 능력을 이용해 빠른 치유가 가능한 데드풀은 용병 출신다운 화려한 무술실력과 뛰어난 총검수를 선보이며 마치 아이봉으로 막 헹군 것 마냥 시원한 눈뽕을 직격으로 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 초반부에서 단 12발의 총알로 적들을 쓸어버리는 장면은 스타일리시한 액션과 적절한 구호연출 그리고 B급 병맛간지가 한데 어우러진 최고의 명장면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사라진 제3차 세계대전 이후 금미래의 지구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리브리아 정부는 감정을 유발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이를 어긴 자들을 처단하는 이른바 그라마톤 성직자라는 특수 요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존 프레스턴은 뛰어난 성직자로서 다양한 활약을 펼치게 되지만 곧 감정을 없애는 약물인 프로지움을 끊고 스스로 감정을 가진 자가 되어 리브리아 정부와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극중 <목소> 존이 보여주는 격투술은 일명 건카타라고 불리우는 권총을 사용해 가장 효율적인 살상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가상의 무술로서 영화와 일어가 합쳐진 독특한 네이밍과 더불어 비주얼은 화려하지만 움직임은 심플 그 자체인 유니크한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물론 단 수초만에 저 많은 적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주인공이 꽤나 애를 써야 할것 같은 짠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 어쨌든 멋있었죠 그거면 된겁니다 다음은 존 프레스톤의 뒤를 이어 탈인간급 스킬을 가진 또한 명의 존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기고 간 베이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타노스마저도 순삭시켜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이 남자 전직 최강의 킬러 존 윅입니다. 1, 2편을 통틀어 총 211명의 사람들을 단신으로 쓸어버린 복수의 화신 존윅 다양한 관절기와 타격술, 근접총격을 이용한 박진감 넘치는 액션으로 말 그대로 인간병기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되는데요 한발한 한 발을 원하는 데다 꽂아버리는 기가 막힌 명중률은 물론 시기적절하게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잔탄을 보충하는 세심한 디테일까지 남자들의 로망을 그대로 스크린에 구현해주었던 새로운 액션 이어로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3편이 제작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기대해봅니다 <놀람> 금 빼고 리부먹어줄게 헐리웃에 존 위기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세상 잘생긴 옆집 아저씨가 있습니다. 전직 특수부대 UDU의 교관이었던 차태식은 어느 날 눈앞에서 아내의 죽음을 목격한 후 충격을 받아 전당포를 차리고 운둔 생활을 하게 되지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옆집 소녀 소미가 만석이 종석이 형제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구에서 제일 센 옆집 아저씨로 돌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극중 차태식이 사용하는 특수 살상무술은 말레이시아의 전통무술인 신랏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잔혹함의 정도는 격투시범을 시찰하던 국회의원이 쇼크로 쓰러졌을 정도로 잔혹하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무튼 극 후반부에서는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수의 적을 상대로 잔인함의 끝을 보여주는 명 액션씬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정말 언제 봐도 짜릿짜릿 몸이 떨리는 초슈퍼 울트라 오지고 지리고 소름 돋는 명장면인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아씨 이게 왜 나오고 지랄 자 이쯤에서 80년대를 직격으로 관통하는 레전드를 한편 소환해봅니다. 극중 악얼력을 맡아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공중전화신을 선보였던 장구경이 직접 부른 주제가 분향미래일자로 유명한 작품이죠. 홍콩 누아르 액션의 전설 영웅본색2입니다. 까만 선글라스와 길게 내려오는 롱코트. 입에 살짝 문 성냥개비 등 이른바 주윤발 스타일의 표본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전작에서 주윤발이 연기했던 마크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했던 관계로 소편에서는 그 쌍둥이 동생인 켄 역으로 재등장하게 됩니다. 뭐 약간 억지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눈에 총알이 박히고도 멀쩡히 살아 돌아온 분이 계신데 이 정도면 애교라고 봐야겠죠. 사실 홍콩 느와르식 액션이라 함은 일단 재장전 없이도 무한으로 쏟아지는 탄환 권총은 기본이고 기관총, 샷건, 수류탄, 일본도 도끼, 어, 다이나마이트까지 전쟁을 방불케하는 온갖 무기가 등장하고 수십발의 총을 맞아도 그냥 좀따가워하든가 아니면 침만 좀 질질 흘려 싸던가 뭐 그야말로 쌍남자들을 위한 영화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이상 이런 액션이 먹힐 리는 만무하겠지만 그래도 그때 그 시절 그 감성 만큼은 지금 나오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가슴을 울리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서 깊은 영국의 비밀 첩보조직 킹스맨은 말 그대로 사활을 건 훈련 과정을 통해 정예 요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발된 요원들은 정말 간지라는 것이 차고도 넘치는 수트를 입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실공히 킹스맨 최고의 인기 캐릭터인 해리하트는 에그시와의 첫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을 선사하게 되죠. 말 안듣는 것들은 조폐와 사람이 된다 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은 명대사 매너스 메크스맨을 시전한 뒤 참교육의 올바른 예를 보여주는 해리하트 <목소리> 아무튼 이후에는 발렌타인의 계략에 넘어가 교회에서 뜻밖의 양민학사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대충 패스하는걸로 아무튼 이편에서는 다소 카리스마가 희석된 해리 대신 스테이츠 쪽의 위스키 요원인 잭 다니엘스가 말 그대로 슈퍼한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채찍과 올가미를 활용한 웨스턴 스타일의 액션 장면은 해리의 그것과는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해 주었더랬죠. 참고로 킹스맨 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현재 3편이 각본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어, 기대해봐도 되겠죠? 아우! 다음은 일대다 결투에 최적화된 액션을 선보였던 성룡의 대표자 치권2에 등장했던 결투신입니다. 성룡의 기존 작품들이 주변 사물을 활용한 스턴트 액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면 이 작품에서 성룡은 올고지 정통 풍프 액션에 더 가까운 장면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치권이라는 무술 자체가 가상의 무술이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성룡 특유의 익살스러움과 불끈불끈한 힘이 공존하는 취권의 폼새는 시원한 사이다같은 쾌감을 안겨주었더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십 수백 명의 적에게 둘러 싸였을때 성룡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될까요? 네, 그렇죠. 이럴 땐 취권이고 나발이고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들고 미친 놈처럼 휘두르는 게 답입니다.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말 그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권법으로 승화된 느낌이랄까요? 어쩌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일대다 결투 신들 중에서는 가장 처절해 보였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이 장면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의 견자단을 잊게 만들어준 세계의 명자 연문입니다근근히도장깨러 오는 고수들을 떡으로 만드는 게 취미였던 영춘권의 고수 연문 하지만 그랬던 그에게도 곧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전재산과 살고 있던 저택을 빼앗기고 가족 부양을 위해 탄광일까지마다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일본군 장교이자 가라데 고수였던 미우라의 공개 시합장에서 동료였던 료사부가 비참하게 끔살당하는 것을 목격 분노에 휩싸인채1 0대일의 대결을 자청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속이다 후련하게 만들었던 세기의 명장면 장렬. 이후 연무는 일대일 공개 대련을 통해 미우라를 목인장 패듯이 흠신두들겨 패고 홍금보와 다정하게 쎄쎄쎄를 한뒤 버릇없는 미국 복서에게 경락 마사지를 시원하게 깔겨주고. 혼니자를 닮은 태국 남자에게 방력 넘치는 싸대기를 날리는가 하면 마이크 타이슨과 유리깨기 시합을 하고 영춘권의 또 다른 고수였던 장천지를 통배권으로 날려버리는 등 다양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아무튼 워낙에 시리즈도 많았고 대결신 하나하나가 진국이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관계 상 이쯤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걸이 땅을 안 짓고 그냥 날라다녔다고 해도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았던 1994년 이소룡의 원작을 리메이크한 영화 이영걸의 정무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제는 정무영웅이고요 제목만 들어도 피가 끓는 작품이었죠. 영화는 이연걸 특유의 날렵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을 앞세워 원작의 이소룡이 보여준 액션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이소룡이 강렬한 괴성과 함께 정력 넘치는 한방으로 적들의 울대를 날려버리는 느낌이었다면 이연걸은 현란한 복싱 스텝과 날렵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민첩성 만렙의 액션을 구사했다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배우의 차이점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수 있는 홍구도장 격파씬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목소리>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깊이 와닿으시나요? 사실 두 작품에는 이보다 더 멋지고 유명한 장면들이 차고 넘치긴 하지만 오늘 주제 자체가 일대다의 결투 위주였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길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